클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바비의 정석은 뭐냐면 이때까지 1년 동안 약 30강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서툴고 빠른 영상들도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모바비 22버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책 같은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모바비의 정석 튜토리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하면서 혹시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안다는 생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바비만의 특징을 가진 타임라인의 특성과 컷팬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다른 편집 툴들과 공통된 개념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밑에 부분, 이 전체 부분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메인 트랙에 놔뒀을 때이 영상을 이제 클립 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 자막 클립 이런식으로 지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립이 올라와져 있는 이 부분을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디오 트랙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오디오 트랙 그 위에는 텍스트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제목 트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다 공통되게 눈 모양과 스피커 모양 또는 선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눈 모양은 미리보기 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리고 나타내고 할수 있는 겁니다. 가리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올라와 있지만 미리보기 창에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표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메인 트랙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두 번째 트랙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숨기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누르게 되면 아까와 반대로 오디오 부분을 숨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서 이렇게 나타내게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링크 해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트랙과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 해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트랙에 올라와져 있는 클립의 길이 길이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클립의 자체를 키우는 것이지 여기 보시면 시간에 있는 길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편집하시기 을 좋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바이 이 바를 인디게이터 또는 플레이 헤드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금자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인디게이터가 나타내는 곳에 여기 미리 보기 창에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트랙 쪽 제일 위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고요. 눌러보시면 비디오, 오디오, 제목 트랙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바비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있는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비만의 특징을 살린 타임라인이나 컷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여기 메인 비디오 트랙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가지를 뻗어서 나가는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널컷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과 닮아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바비는 파이널컷 프로의 쉬운 버전 또는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모바비로 편집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각 영상과 타이틀, 오디오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여기 오디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선이 달려있죠? 이렇게 뻗어져 있는 시스템을 이제 스토리보드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편의상 이제 가지가 뻗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매일 몸통인 거고요.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상이나 텍스트를 얻게 되면 각 트랙에 2번 트랙, 3번 트랙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 트랙에 있는 그 클립들이 주체가 되는데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 개든 세 개든 한 개든 올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트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지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링크선도 세 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영상을 올리거나 할때이 인디게이터에서 20초가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에 클립을 놓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트랙 기준으로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디오 트랙 안에서 하나의 클립들이 추가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트랙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여기 붙어있고 떨어져 있다는 개념인 거지 이 부분도 여기서 올리실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이한 부분이 몸통이 되어서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트랙들이 모두 다 동시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하다가 옮기고 싶으시면 그냥 잡고 통째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클립과 이 클립은 여기 두 번째 클립, 메인 트랙에 있는 두 번째 클립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클립과 이 클립은 메인 트랙에 있는 첫 번째 클립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컷 편집을 많이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보통 컷 편집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각 클립들의 시작 부분들에 이렇게 저절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클립들을 밑에 내려서 메인 트랙에 옮기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른 클립을 추가를 시킬 때 불러온 상태에서 바로 메인 클립에 붙일 수도 있지만 여기 위에 있는 파생된 클립에는 바로 뒤에 붙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클립들과는 층을 나누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싶으실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나란히 맞추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의 특징인 링크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링크선을 클릭을 해서 없애주시면 선이 안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의 트랙 개념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트랙 안에 클립이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해도 당겨져 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삭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은 텍스트 트랙을 허용했지만 이미지나 동영상 트랙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클립을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때 클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B 눌러서 이런식으로 삭제를 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똑같은 클립이지만 분할이 되면서 여기 따로 링크선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이 부분을 날려주시던지 아니면 트랙분리 링크선을 해제해 가지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바비에서 할수 있는 컷 편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에서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이트로 움직이시고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가위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분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클립 선택하시고 휴지통 또는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모바비의 특징상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는 특징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클립이 저절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싫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 해제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링크선을 풀게 되면 각자의 클립들을 다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는 링크 해제 및 공백 허용하고 컷 편집을 할때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데 붙이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플 삭제를 누르시면 공백도 삭제하면서 컷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만약에 내가 링크를 붙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링크 연결해서 움직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개념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컷 편집을 하실 때 끝부분과 앞부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길이를 줄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추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끌어서 추가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저절로 뒤로 밀려나면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때도 이 링크 선을 해제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별도의 다른 클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링크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공백을 삭제하시려면 가운데를 눌러서 노란색이 되었을 때 이때 딜리트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공백 삭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클립들을 움직일 때도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밀어내고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링크 연결하는 거랑 상관없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요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만의 특징,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과 그 특징을 활용한 컷편집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과 모바비 유저들을 위한 오픈톡방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바비의 정석 첫 번째 시간, 타임라인과 컷편집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